오오오 오오오오어오 и 오 р е т 고 w e 오 t to the還有 mess he's e 어 t ã o v o 나가 t 나가요 어어 e 어 e g u r a s 어 m b r a i Wow, that's a hen, innit? Hen. There you go. Uh, let me see. You want the liver? Heart. This is the heart right here, and this is the liver. Wow, that's a big set of eggs there. Wow. Yeah. Yeah, that's mature. Of 제가 알을 다가졌습니다 와. 호 <웃음> 따기 위해서 라이센스 사러 왔습니다. 1 9부에요 3일 3일 동안 쓸수 있는 거. 여기서, 여기서만 딴거예요. 여기서만. 홍합이 시원하게 생겼어요. 와. 와저 나무 되게 잘 잘라요. 한번 보세요. 어우, 보셨죠? <웃음> 연어 간,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심장이에요. 아 아주 색깔이 이쁘게 탔습니다. 구워졌습니다. 아, 오. 밥에다 주면은 잘 먹어요. 맛있 저보다 훨씬 잘 먹죠? 예? 아이고, 잘 먹는다. 피쉬, 시즈닝. 그리고 레몬 레몬 a s o n i n g 계속 쏟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요 남겠네 뭐 남는데니까 내가 그랬잖아 <웃음> 얼마나 많은 건데 이게 또 바, 가운데 토막 있는 거 네. 그것까지 해주면요 이거 10명 먹어요 그러니까요 바삭바삭해질 텐데 예. 그러니까 찜도 먹고 이건 그대로 석쇠우유에다가 구워네이 음. 예.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<웃음> 이게 얼마나 걸리죠? 한 20분? 20분. 어, 공간이 부족한 거네. 이쪽으로 좀 더, 응. 다 네. 분해 자, 이제. 음. 와, 불 색깔 너무 이쁘다. 확 강해, 그냥. 불타오르네. 제 마음도 이렇게 불타오른 적이 있었는데. 이 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. 다 벗겨놔야 돼요. 시원하게 생겼어요. 완전히. 저를 안 보여주고 이거는 찜이고요. 찜? 찜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오, 오븐 들어간 것같아고 이거는 구이. 이거 바삭한 게 아우, 바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. 위에. 요거제 입으로 들어갑니다. 아 아까. 워 <웃음> 아우, 이 뜨거. 워기 뜨거. 아우, 아우 뜨거. 아우 바닥때네 그저. 아 맛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. 아우 고소 아, 모르겠다. 아우. 진짜 맛있다. 찍어 <웃음> 다시 그 얘기. 뜨거운 거 빼고. 요번에는요 <웃음> 찜인데. 우리 찐맛을 볼게요. 아우! 아까, 아유, <웃음> 아유 튼 진짜, 진짜 맛있죠? 음! 음. 어우, 부드럽고, 음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어. 맛있어.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? 진짜 맛있어. 음.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. 아, 벌써 깜깜해졌습니다. 그새 그냥 산, 산 쪽이라서. 그 해만 떨어졌다면 이렇게 깜깜해요. 음. 이게 왜 불에 탔잖아. 구멍이뽕났아무튼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뭐 진짜 맛있다.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. 자, 어우 너무 맛있어요. 고생하셨습니까? 음. 어우. 녹아요 녹아 입에서 그냥. 살살 녹습니다. <웃음> 와. 아 뜨거. 아우 뜨거. 아뜨 아우 내 손까지 있겠네. 자. 야 홍합입니다. 홍합 탕. 음. 습니다 <웃음> 숟갈로 떠먹어야 되는데 조금 열었어. <웃음> 네, 환해. 좋아요. 지금 우리 이거 맛있게 먹고 있고요. 제가 혼자서 이렇게 먹었으면 이런 맛안 났을 거예요. 아무리 맛있어도 이런 맛안 났을 겁니다. 네.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먹는 그런 맛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예. 저 혼자 먹으면은 이런 맛안 납니다. 예, 네, 육질이 기가 막히신 거 기가 막혀 이것도 이거, 이것도 이것도 이걸 치우자. 네. 뜨거워. 조심하셔야 돼. 네, 네. 어때요? 좋아? 간도 그냥 따로 할 필요 없이 어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? 오 색깔 좀봐 노란데요 고기 색깔이 음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받아서 한번 먹어볼까요? 자 봐라. 뜨겁다니까 아 <웃음> 그 조명 그 조명 꺼주세요. 제 주름살 너무 잘 보여. <웃음> <웃음> 좋아이 <나>. <웃음> 뭐? 번에는알 홍합, 홍합 알을 먹겠습니다. 어디 홍합 알이? 까야지. 아유 안 보여. 까야지. <웃음> 알을. <웃음> <오보라고> <웃음> <털고>. <웃음> <웃음> 이죠되이맛게 보이죠? 제가 해패로 먹겠습니다. 이피이 피자, 이피이 피자. 이 피자. 이 피자. 이 피자. 이 피자. 이 피자. 이 피자. 이피